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유료염촌의 배상보호장법 어, 제7강 주요 해양 유료염 사고그 역량에 대해서 어,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당시 오염 상태 그 천수만 인근으로 이렇게 기름이 대량 유출된 이러한 이제 상태인데, 어약 70km 정도 해상까지 확산이 된는 상태입니다. 어토리개념 엑슨발레요시 프린소 사고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은 이제 그 허베이 스피릿호 사고 사고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지금 이어서 방제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동조치가 2007년 12월 7일 07시 6분 크레인선과 원유 운반선이 충돌된 이후 태안해양경찰서는 충돌사고를 통보 받은 즉시 풍랑주의보 황천3급의 풍랑주의보가 내린 상태였는데 이런 풍랑주의보임에도 불구하고 방제적 내척, 경비적 열한척 방제조함 5섯 적 등을 긴급 출동시켜서 초동 조치를 취하고 당일 오전 전국의 해양경찰과 해양오염방제조합 등의 방제세력을 총동원하여 방제작업에 투입하도록 어, 조치를 하였습니다. 어, 이 상황을 다시 정리를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어, 사고 발생이 7시 6분인데 대산해수청이 7시 20분에 신고가 되었고요. 대산해수청에서 다시 태안해경으로 7시 30분에 신고가 되고 해양 경찰청으로보고가 7시 40분이 되었습니다. 또 관계기관으로 전부 전파가 된 것은 8시 25분이고요. 태안경찰서는 우선 방제선박을 긴급출동을 시키는데요. 7시 40분에서 9시 10분 사이에 해경 방제선박 20척을 긴급출동하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어, 이 20척에는 해경의 방재정이 4척이고 경비정이 11척, 방재조합이 5척이었습니다. 또 7시 40분에는 방제21호정을 평택항에서 출항을 시켜서 11시에 사고 현장이 도착했습니다. 또 7시 50분에는 태안 278함에서 신진항을, 함이 신진항을 출항해서 09시 5분 사고 현장에 도착하게 니다 어, 전국의 이 가용 방제세력도 총동원하도록 하는데요. 대형 유출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방제세력을 총동원하게 되는데 어, 공 8시 5분에 태안해경 전함정을 비상소집하고 방제조합을 어, 방제 동원하도록 요청합니다. 을또 8시 25분에는 서해청 및 인천해경서의 전함정을 비상소집하게 되고 9시 38분에는 해양경찰의 전가용 함정 및 유처리제 헬기 방제 장비를 동원하게 됩니다. 또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파공 탱크의 기름 미속 및 선체 경사 조치를 취하는데, 7시 55분에 태안해경 VHF 유조선의 유출 방지 조치를 지시하게 됩니다. 또 9시 35분에는 헬기를 이용해서 사고선에 해경 직원을 투입하고 사고선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게됩니다 어, 10시 15분에서 12시 사이에는 파공 탱크 내의 기름을 다른 탱크로 이송 조치를 하고 선체를 우현으로 기울여서 유출량을 감소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보통 이제 그 선박의 한쪽에 파공이 생기면 선체가 이제 이렇게 그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파공이 생기면 반대쪽으로 좀 기울여버리면 어, 그 기름 유출량이 줄어들거나 유출이 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이제 조치를 취하고, 또 전문 업체를 동원해서 파공부위에 나무 쇠기로 봉쇄를 시도합니다. 국남부분에다가 이제 그 쇠기를 박아가지고 어,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어, 12월 7일 10시에 유조분선 내척을 동원해서나 높은 파도로 회항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 기름이 이제 파공부위로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이제 바지선을 옆에다, 그 본선 옆에 어, 접안을 시킨 상태에서, 어, 그 본선의 그 화물창에다 이제 유조선의, 그 유조 바지죠. 바지선의 화물창에다 기름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받는 방법인데, 어, 이 당시에는 이제 파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 유출 파공된 부위로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증기라고 하는 기체 상태의 기름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스파크 등으로 인해서 그 선박이 폭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조 부서는 동원 했지만 실제 어 사용하지 못하고 회항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 12월 7일 14시에서 12월 8일까지는 군안 업체에서 파공 부위를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접안을 시도했는데 파도가 높아서 높고 또 선체요동이 심했기 때문에 이 접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는 박공구이 봉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출유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사고선 주변에 이그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올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펜스 어, 약 800m를 설치했는데 예, 파고가 높고 즉 파도가 높고 강한 조류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11시 30분에 사고 원유선 자체 보유 올펜스를 300m 설치를 했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방제 21호점 올펜스를 500m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총 800m를 설치를 했는데 어, 사실상은 막 효과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나 민감해역 입구에 올펜스를 다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처음에 이제 그림 나올 때그 태안 앞바다는 그 자연보호구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청정구역이기 때문에 이 구역으로 기름 이 다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민감해역 보호에 역점을 두고 기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12월 7일에서 2월 8일 사이에 이 가로림만인데요. 가로림만과 근소만 입구에 올펜스 8.6km를 3중 내지 5중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글, 사진에 보면 2중설치입니다한 겹을 치고 그 외곽에 다시 한번 쳤는데 이것을 3 내지 5중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12월 8일에는 화요, 화력발전소와 정류공장 취수구에 올 펜스 1.8km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 12월 11일에서 12월 20일에는 천수만 입구에 펜스 5.7km를 어, 3 내지 5중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어, 사고의 중대성을 확인하고 범국가적 방제지휘체계를 가동하게 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제수습본부, 방제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해서 방제와 사고수습을 지휘하게 됩니다. 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자치부 안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 밑에서 중앙방제수습본부로 해양수산부 장관, 또 현장을 지휘하는 방제대책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맡아서 각각 이러한 지휘를 하게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직 체계에 따라서 국가 재난대응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범국가적 방제지휘체계를 이제 가동을 해서. 12월 7일 8시에는 태안해양경찰서에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서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지휘를 하게 됩니다. 또 12월 8일 8일 08시 30분에는 해양수산부에 중앙방제수습본부를 설치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휘를 하게 되고요. 12월 8일 11시에는 소방방재청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행자부 장관이 이를... 지휘하게 됩니다. 방제대책본부장 주제로 매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는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등이 참여를 해서 방제방법 및 방제작업평가 등 방제전략을 마련하고 동원인력을 운영하고 방제물자조달 폐기물 반출 등의 현안을 논의하게 됩 어, 이, 이 사진의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는 이 사진이 그 당시 실제 그 방제 대책 본부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 보험사의 외, 외국 보험사들에서도 이 사건의 그 수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당시 그 방제 대책 본부의 구성을 우리가 그 도시카에서 보면요. 어, 방재대책본부의 해양경찰청장이 이제 맡고 어, 여기에 이제 해안방재팀, 해상방재팀, 보급지원팀으로 이렇게 어, 나누어서 해안방재팀에는 해양오염방재국장, 해상방재팀은 경기군항국장, 보급지원팀은 장비기술국장이 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방재기술지원단과 지역방재대책협의회가 각각 음, 자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충청남도대책지원본부에서는 행정부지사가 해양 방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러한 방지대책본부 위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이 중앙사고현장지원본부를 맡아서 지휘를 하게 되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단계 위에는 이제 그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죠. 그 다음에 각 부처가 지원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그 다음에 충청남도 태양군과 보령시 등 이런 이 지원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원된 방제세력을 한번 보면요. 어, 연 인원이 그 213만 2,322명이 동원이 되었고 요 어, 선박은 총 19,864척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또 헬기가 346대, 어, 중장비로는 포크레인 5,559대, 세척기 9,044대, 어, 기타 트랙터 등이 14,370대여서 중장비가 28,973대 정도 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서 어, 방제 작업을 한 결과 어, 총그 수거된 그 폐기물은 어, 폐유가 4 1 7 5 k g 로 있던 고 흡착폐기물이 32,074톤에 달합니다 어, 이것을 해상과 육상으로 다시 어, 나누어 보면요 나누어 보면 은 해상에서는 폐유가 2360kmL, 흡착폐기물이 1034톤이 수거가 됐고 육상에서는 폐유가 1815kmL, 흡착폐기물이 총 31,040톤이 수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러한 방제조치는 2008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방제작업에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임원이 어 213만 2322명, 선박 1 9 8 6 4척 폐기 346대, 중장비 28,973대가 투입되어서 폐유 어, 4 1 7 5 k l 와 흡착폐기물 32,074톤이 수거됐다는 것을 어, 다시 우리가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이런 이제 방제 작업은 해상 방제 작업이 2008년 1월 8일 종료가 되었고요. 육상 해안 지역의 방제 작업은 2008년 7월 7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또 도서 지역의 방제 작업은 2008년 10월 10일 각각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육상 해안 지역은 160개소 70.1km. 어, 101개 오염도서의 방제 작업이 어, 모두 어, 마무리된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 사고 피해 최소화 방제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방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가로림만에서 근소만 천수만으로 들어오는 수역은 자연보호구역으로서 청정구역인데요. 어, 기름이 이제 이 10km 해상에서 유출이 되고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기름이 유출된 기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진한 기름띠가 여기 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그 하천까지 흘러가서 이 지금 물 색깔이 굉장히 검죠. 여기 울펜스를 설치해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어, 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지금 기름이 상당히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펜스가 이렇게 완전히 겹겹게 돼습니다 그다음 여기 뒤에도 우리 펜스를 사중으로 이렇게 설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강풍과 높은 파도, 또 강한 조류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서풍이 14에서 16 m s 파고가 3에서 4 m 정도로 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랑주의 보발효 상태에서 매우 높은 파도와 강풍 또 이로 인한 강한 조류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펜스 전장으로 확산이 방지가 되고 또 유출류 회수 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불가능했니다 올펜스를 넘어서 기름이 어 퍼져나갔기 때문에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막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우선은 그 환경 민감해역보고 최우선 그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했는데요. 가로림만, 근소만, 천수만 입구에 올펜스를 3대지 5중으로 설치했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외해 확산 차단을 해서 방제 세력을 집중을 했는데요. 이 외해, 외해로 확산이 되면 이제 중국이나 북한 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주변 국가간의 그 외교 문제라든지 또방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바람이 북서풍이 부는 바람에 어, 그 바다 쪽으로 더 어, 퍼져나가진 않았고 우리나라 그 연안 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안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는 어, 불행한 사태를 발, 음, 이제 결국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고 어, 또그 외해로 퍼져나가지 않음으로써 더 국가 간의 복잡한 문제를 맡게 어, 된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관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매일 2, 3회 항공기를 이용해서 어, 해상 부유 기름을 기름의 분포를 확인한 후에 선박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 헬기 등을 이용해서 어, 항공사진을 찍고 이것을 분석해서 기름이 확산되는 위치를 파악하고 어, 여기에 이제 선박을 배치해서 어, 기름을 회수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받았는데요. 사고 초기에는 유처리제 살포 등 분산처리를 분산 하게 되고요외의 확산업체에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이후에 이제 타르가 형성, 기름 기름비가 이제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되는데요. 이런 타르가 형성된 이후에는 타르를 회수하고 양식장 등 연안에 유입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유처리제를 이렇게 뿌리는 건데요. 유처리제를 뿌리게 되면은 이제 이 당시하고 지금의 유처리제는 이제 성질이 다른데 이 당시에는 유철류제를 뿌리면은 여기 있는 기름띠 유막들이 덩어리가 되어서 수,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경찰이 함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기름을 제거하는데요, 전문적인 방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선박에서는 결국은 그 이런 이제 방제포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기름이 이렇게 쏟아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걸 이제 방제포를 던지고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 측면에 이렇게 기름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가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효과가 그렇게 이제 높다고 효율성,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결국 이제 전문적인 방제선이 기름을 어, 흡수를 이제 그 전부 빨아들이고 나면은 또 기름띠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주는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방제선에서 이제 유출류를 회수하는데, 이러한 이제 선박이 전문적인 방제선입니다. 이 선박의 구조가 좀 다른데요. 어, 이렇게 이제 선미 쪽에서, 어, 기름을 이렇게 이 본선에서 빨아들이면은, 어, 기름과 이제 물이 섞여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이 섞여 들어오면은,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서 유수풀기를 합니다. 유수 분리기가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장치가 있어서 어 분리해서 기름만 본선의 탱크에 전부 수거를 하는 이런 이제 장치를 하게 되고요 요 이렇게 이제 그물을 쳐 가지고 가는 것은 옆에 이제 탈그 같은 게 형성되었을 때 탈을 여기서 다 건져내는 걸러내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인력의 그 보조가 굉장히 많이 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 오염 사고의대비해서는 이런 방지선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리브 보트를 이용해서 방제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리브 그뭐 보트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소형 그 보트에다가, 어, 그 이렇게 그 바가지로 이제 퍼 담는 거. 그 다음에, 어, 또 보면, 이렇게 오일 펜슬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가둬 놓습니다. 기름대를 가둬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광목 같은 것으로 되는 흡착부를 여기다 뿌려 놓으면, 흡착부의 기름이 다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어, 수거하는 이런 작업. 또는, 그, 좀 전에 이제 방제선에서도 보면 유수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자, 장비들, 소형 장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장비가 돌면서, 어, 기름, 을 이제 흡착을 해요. 흡착을 하는 길은 물분 이런 것을 통해서 어, 타르기름을제거 하는 이런 작업을 가진 니다이 단계까지 가면은 어, 상당히 이제 기름이 제 확산되어 있다가 다시 뭉쳐 가지고 좀 덩어리화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된 단계에서 보통 이 정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방제선에서 이제 탈을 수거하는 장면인데 유수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진한 기름 덩어리가 여기 이제 그 수거가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 이와 같이 해양 에서 이제 바다에서 방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름들이 결국은 끌어들면은 해양가에 전부 이제 그 기름 이 다시 포착이 되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그, 해안가에 기름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기름과 물이 이렇게 섞여버리면 그 부피가 굉장히 커집니다.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이제 아주 두껍게 기름이 해안가에 이렇게 포착이 됐을 경우에는 그걸다 긁어내서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심한 육지해안선 70km 정도에 방제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해수욕장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일수한 되고요. 암벽 등 방제 작업이 곤란한 해안에는 군 병력이나 방제 전문업체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두꺼운 유청이 이제 형성된 경우에는 양동이나 바가지 등을 이용해서 직접 회수를 하게 되고요. 어, 모래 해변에는 비치크리너를 동원해서 이런 것을 이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비치 그림입니다. 이 뒤에 그림을 보시면 은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해안 방제 모습을 좀더 가까이서 찍었는데 요이이 이 바닷가에 이제 그 해안선 쪽에 바닷물이 완전히 그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박혔습니까? 이걸로 다 퍼가지고 어, 전달하는 모습이고요. 어, 해안선 가까이 이런 이제 그 수거 통을 두고 이 제거되는 것을 전부 다 여기다 담습니다. 담고 이 액체는 여기에 담고 또그 포로 이렇게 흡착을 시키는 흡착포 같은 것을 전부 뒤에 따로 이렇게 어, 수거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 이 바닷가에 들어가서 실제로 거 담는 모습인데요. 이건 이제 유수분리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다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물과 섞여 가지 굉장히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아 온 것을 다시 이제 그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 자원봉사자들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2007년 10월 10일까지 자원봉사자가 어, 2018년 10월 10일까지 자원봉사를 122만 6730명 이 어, 동원이 되었습니다. 또 소방관들도 해안 방제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기업체에서 특히 해안 방제작업에 많이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어, 군인들도 외국인들도 해안 방제작업에 많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해안에 대해서도 방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사고해역 남방약 20마일 이내에 59개 도서가 있는데 여기에 어, 기름과 타르 등으로 표척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유인도서와 오염이 심화된 도서에 우선 작업을 하게 되고 어, 해양경찰특공대와 해병대를 투입해서 오염이 심화된 도서에서 방제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도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자원봉사자가 앞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방제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위험한 지역에서는 전부 해양경찰특공대나 해병대가 투입이 돼서, 어 방제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면 해경특공대가 방제작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그 해안 절벽에 기름이 묻은 것을 전부 닦아냅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닦아내게 되고, 또 이것은 고압살수기 등을 이용해서 전부 표착된 기름을 여기서 제거하고 를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해병대도 마찬가지로 표착된 기름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고요. 이와 같이 장비를 이용해서 기름띠를 전부 표착된 것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그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 결국 그 환경에 유해할 수도 있다고 해서 환경 단체로부터 많은 그 비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어 이런 작업이 1년 이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어 바다의 해양 생태계가 복원된 것을 보면은 어 효과가 굉장히 컸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도서 지역의 타르 유입이 이제 심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기 때문에 기름이 전부 이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타르가 되는데 이 모습을 보시면 이런게 이제 타르입니다. 타르 등인데, 매일 2, 3회 헬기로 항공 확인을 하고, 12월 24일 이후에는 타르가 시야에서 일시 소멸되었다가 12월 30일에서 1월 1일 사이에 강풍으로 전남북 연안 42개 도시의 타르가 대량 유입됩니다. 그래서 부착 지역의 주민을 동원해서 주원의 예고, 겟닦기 작업 등으로 방제 작업을 완료하게 니다 타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주요 길목에 그물망과 올펜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펜스를 설치하는 모습이죠. 어, 타르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그멍승망을 설치해 가지고 유입을 방지하는데 여기 걸러지는 겁니다. 이 기름 덩어리니까 물 위로 뜨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멍승망에 이렇게 포집된 타르를 걷어내는 거고요. 이제, 이제 선박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선도 동원해서 이렇게 멍승망으로 어, 타르를 그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 수거된 폐유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폐유는 해양오염방제조합주관으로 현대정류로 이송소각처리를 했고요. 폐기물은 환경부 주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도서지역 차도선, 음, 카페리도선을 이용하고 헬기로 수거 폐기물을 운반하게 니다 이 폐기물 여기다 이제 수거해 놓으면은 이런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 어, 가져가서 다시 소각 처리를 하게 되고요. 도서에는 이제 그 도선을 이용해서 폐기물 전부 이제 담아서 이제 다시 이동을 시킵니다. 보시면 폐유나 폐기물 처리하는 이러한 이제 장비를 이런 장비들과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이제 부직포 같은 아 깎는 기름들은 전부 여기 이제, 이제 다시 포대에 담아서 어, 폐기물을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름을 그 수거해 있는 기름은 이러한 그 운반선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어총 213만 2,322명이 동원이 됐고, 선박이 19,862척, 헬기가 346대. 어, 중장비가 포크레인 5 5 5 9대 세척기 9,44대, 0 0 0 트랙터 등이 14,370대에서 총 28,973대의 중장비가 동이되었습니다 수거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유 4,175kL, 흡착폐기물이 32,074톤에 달합니다. 어, 이와 같은 방제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어, 태안 인근 해역의 해양환경은 어, 빠른 시간 내에 복원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허베의 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허베의 어, 사고 당시의 우리나라의 방제조직과 어, 현재의 방제조직을 해양환경관리법, 그 당시는 해양오염방지법인데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어, 조사를 해보고 비교토론을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어, 이상 음, 이번 시간 강의를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